오늘 이거 진미채 이게 280g이에요. 진미채를 저는 볶지 않고 이렇게 칼칼하고 어, 매콤하게 무칠 거예요. 홍고추 두개한 개, 청양고추 세 개. 이렇게 고추를 다졌고요. 파도 이렇게 잘게 다져놨어요. 그래서 이제 양념부터 해볼게요. 먼저 간장 조금 넣고, 올리고당 조금만 다름면안 돼. 전혀 식초를요, 조금 넣을 거예요. 내가 무쳐봤는데 식초 넣은 게 조금 더 맛이 낫더라고. 약간 신맛이 도니까. 마늘. 생강 조금. 고춧가루. 여긴 청주 좀 넣을 거예요. 파도 여기다 넣고. 참기름. 이게 보슬보슬한 거를요, 그대로, 쫀득쫀득하고 보슬한 걸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살짝 묻혀줄 거예요. 아, 진미채, 그, 무침을요, 볶으지 않고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무쳐봤어요. 아, 식초 약간 조금 넣고 무친 게요, 더 맛이 낫더라고요. 아, 오늘도 건강하시고, 어, 행복하세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